아,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일단 하여튼, 오른쪽 다리 한번, 왼쪽 다리 두번들으라고 어, 과거 동영상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이 방법이 제대로 먹힐 경우는 사실은 식사 후 5분 안에 5분 정도 이 작업, 그러니까 팔과 머리를 흔들면서 바람을 불면서 오른 다리 한번, 왼 다리 한번, 이것도 사실은 이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오른 다리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을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끌어 당기고, 왼 다리는 발을, 저기, 몸 앞쪽으로 이렇게 약간 뻗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게더 효과적이에요. 제가 이제 저를 직접 만나시고 했던 분들한테는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하게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아... 자, 오른, 오른 다리는 이렇게, 자, 이게 오른 다리입니다. 그죠? 어, 여러분들이 그 영상에서는 반대로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는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 어? 왼 다리는 이렇게 약간 뻗은 상태에서, 자, 오른 다리는 그대로 무릎을 들어 올리고, 왼 다리는 무릎보다는 다리 전체를 들어 올린다. 이런 개념으로, 자, 식사 후에, 팔 운동과 함께 머리도 흔들고 바람을 불게 되면 일단은 가스 식사하고 나서 음식이 소화 과정 중에 발생하는 가스에 가스가 밑으로 그냥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최대한 차단시켜 버리기 때문에 왼쪽에 압력을 유지를 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체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를 최대한 막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 아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설명을 드려버렸고 그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자 어 왼쪽 다리를 잘 통제해야 를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여러분 들 요건 좀기억해주세요 오른쪽 머리 그게 그러니까 대다수의 분들이 그래요 오른쪽 뇌에 약간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치료 과정의 종착점이 어딘가 하면 분명히 오른쪽 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른쪽 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게 오른쪽 뇌로 피가 잘안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오른쪽 얼굴이 약간 떨어져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오른쪽 폐가 왼쪽 폐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고 오른쪽 창자가 떨어지면서 더 커져 있고 오른쪽 다리 혈관이 왼쪽 다리 혈관보다 더 커져 있고 오른쪽 다리가 더길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니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된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90% 정도는 아, 이게 맞을 거다. 아, 제가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 보니까 맞다라는 그런 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긋는다. 앉아 있다. 그그 그러니까 그럴 때와 앉아 있을 때에 그 힘의 힘의 작동 원리가 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한 좀 이해도가 필요해요. 이해도가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아, 여러분들 어떤 가방 가방이나 어떤 무거운 물건을 그죠? 아 어, 죄송합니다 화면 이 흐리네요. 어떤 물건을 오른 손에 오른쪽 어깨 혹은 오른팔에 오른 손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걸어 다녔다. 만약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물론 왼손잡이도 그럴 수도 있는데, 여기 이제 오른손잡이일 경우에 한번 설명을 하해보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잡이가 오른쪽에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손에다가 무거운 걸 잡고 뭐 걸어 다녔다, 또 활동을 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 다리, 그러니까 오른쪽 발 쪽으로 힘이 많이 전달되는, 힘이 많이 가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을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힘이 더 많이 가해지는 결과라는 거는, 그러니까,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힘이 가는 곳에 피가 이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 피가, 그러니까, 체중과 함께, 오른쪽 무, 오른쪽에 무게 있는 걸 잡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오른쪽을 지탱하려는 그런 힘의 이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른쪽에 피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죠그죠 어. 그러니까 하재 증명류도 사실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훨씬 더 나타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 물론 왼손잡이다 왼손잡이는 이제 하복부 팽만감이다 혹은 어, 왼쪽 회가 내려앉으면서 어,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에 하지정근과 더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어, 제가 보면 저도 그렇고, 어, 분명히 여러분들 다리나 혈관들을 이렇게 상세히 쳐다보면 그런 결론에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만나본 분 중에 저하 동일한, 어,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그니까 저도 이거 오른쪽이 조금 내려앉아 있어요. 얼굴을 보면 분명히 비대칭으로. 여러분들 보실 수있을지 모르지만 오른쪽이 분명히 비대칭이에요. 물론 근육은 오히려 오른쪽이 더 커요. 팔 근육은. 근데 문제는 이게 근육만 크고, 폐는 내려앉고, 다리도 이렇게 내려앉았다는 거죠. 그여유 아. 그래도, 이 걸어 다닌다는 라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지면에 내려 꽂는 힘이 있고, 들어 올리는 힘이 있어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 이 동작은 들어 올리는 힘이죠. 그죠? 어, 머리를 흔든다. 이것도 일종의 밑에 있는 피를 머리 쪽으로 끌어올린다. 이런 동작이에요. 그죠? 어. 그리고 걸어 다닐 때, 이제 바닥에 땅을 딛는다. 딛는다라는 거는 내려 꽂는 동작이에요. 그죠? 쿵, 쿵, 이렇게 내려 꽂는 동작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쿵쿵 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다리를 들고 다니다. 그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걸음걸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최대한 무릎을 들어 올려라. 여러분들이 이투브 투복 걷, 걷게 되면 결국은 하지정명류가 빠르게 나타나요. 그죠? 뭐, 땅바닥에 그냥 머리도 수거리고 투박투박 끌어다니면 하지정명류도 빨리 나오고 복부동맹류도 빨리 나오고 전립선 비대증도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나이에 50도 되기 전에 전립선 비대증이 나타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그니까, 러 우리가 걷는다라는 거는 <웃음> 밑으로 내려 꽂는 힘과 들어 올리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죠? 어, 동시에 작용하는 거예요. 사실 하지정명이 있는 사람은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착용하면 어, 나중에 제가 하지정명이 치료법에 대해서 사세사게또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하지정명은는요 이게 수술로 치료한다. 이거 웃기는 발상이에요. 그건 임시땜빵적인 발상이고, 실질적으로 원리를 잘 이해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반드시 치료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하여 나중에 한번 올려볼 테니까 제가 이제는 좀 시간 제약을 안 받고 제가 시간이 좀한 어, 당분간은 시간이 좀날것 같아요 어, 그래 하여튼 시간 제약을 안 받고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저를 만났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자꾸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 꽂는 힘과 다리는 또 여기 딱또한번얘기할게 다리와 팔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내가 예전에 원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다리와 팔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백전 백성이 다리가 이기는데, 다리가. 그죠? 다리 근육이 훨씬 커죠팔 근육보다. 그리고 다리는 우리 체중을 받치고 이동하는 도구예요. 그죠? 기관이요. 신체, 지체고. 팔은 공중에 붕떠 있는 거예요. 그죠? 팔을 이렇게 흔들어 봐야 다리 쪽으로 피가 계속 이동을 해버리면 결국은 지는 거야. 지는 거예요. 그죠? 가뜩이나 또 팔을 흔들면서 다녀야 되는데 팔도 안 흔들고 그냥 주머니에 손탁 꽂고 이렇게 트벅트벅 끌어다니면 자기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1년, 2년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30년, 40년 후에 나타나는 거고 또 10년, 20년 후에 나타나는 거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닐 때는 다리를 조금 높이 들어라, 높이 들어라.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다리를 높이 드는 것만 갖고는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왠가 자 오른쪽 다리의 혈관이 더 커져 있다. 그리고 왼쪽 다리 혈관이 오른쪽 다리에 비해서 좀 좁다. 혈관이 좀 작다.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계산을 잘해야 돼요. 수학적인 계산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힘을 주고 걸어 다닐 때 똑같은 힘을 주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커져 있는 곳으로 피가 더 많이 갈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리고 또한 가지 양 봅시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걸어 다니면 분명히 오른쪽 다리로 피가 더 많이 가요. 그리고 오른쪽 창자로또 피가 더 많이 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걸어다니면 걸어다닐수록 증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야 내가 그래가 오죽하면 제발 이 병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될 때까지는 극기 작업을 뭐 등산이다 자전거 타기다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 이걸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똑같은 힘을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심지어 오히려 오른쪽 다리에 힘을 더 주면서 계속 걸어다녀그러다보면 점점 오른쪽 상자는 점점 더 커지고 오른쪽 혈관은 점점 더 커져가는 확장돼가는 그런 결과를 못 어, 결과에 노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른쪽 다리를 한번 들어주고 왼쪽 다리를 두번 들어주라 이 말이 뭔가 하면 이 균형을 맞춰주게 되는 거예요. 왼쪽 창자의 피를 좀더 많이 보내줘라 그리고 왜 그러면, 그러면 왼쪽으로 가스가 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스가 이동하고 또 붙들어주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뭐, 오른쪽 다리 한 번, 왼쪽 다리 두 번,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식사 후에 꼭 행해, 5분 안에 5분 정도 자발 운동과 함께 꼭 행해야 될 부분이고, 평상시에 걸어 다닐 때, 또 앉아있을 때는, 의자에 앉아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면, 5분 기껏 해놨는데, 한 3시간, 4시간 지나면 막 컨디션이 갑자기 나빠진다든가, 막 방귀가 불불 나온다든가, 속, 속이 미식미식해진다든가, 위산이막 끼어 올라오면서 트림이 난다든가, 이런 증상이 나타나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을 때와 서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어, 배우셔야 되는데, 자, 앉아있을 때한번 봅시다. 자, 문제점부터 한 번. 제가 시간 제약 안 받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 보여도 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들여 세요 좋게 받아들여 시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피가 어느 쪽으로 많이 가겠습니까? 다리, 다리, 다리, 다리와 창자 쪽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결국은 오른쪽 혈관이 더 커져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갈거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그죠? 그러면 이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다리 동작도 안하고 어? 자발 운동도 안하고 한참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피가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서 가스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창자, 왼쪽 창자 가스 균형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막 갑자기 속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러을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개선을 잘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힘을 주고 걸어다녀도 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납득을 하셔야 돼요 계산을 하시고 납득을 하세야 돼요 어,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안 되네 그럼 똑같이 걸어다녀도 안 되네 자전거 타도 안 되네 그러니까 요령을 알면 자전거를 타도 되고 걸어다녀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마세요 너무 많이 등산을 한다 이런 작업은좀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들 아직 등산할 단계도 아니고 자전거를 한 시간을 탄다 자전거 한 시간 타 보세요 네, 여러분 몸이 어떻게 망가지는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 보세요 분명히 컨디션이 탈 때는 몰라도 딱 집에 와보면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거예요 아, 저는 그 부분에서 진짜 이거는 뭐 100% 확신합니다 을 확신하고 을그래하여자 왼쪽 다리에 힘을 더 줍니다 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여튼 화면상으로 여러분들 좀더 상세하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자, 똑같이 쓰있습니다 똑같이 쓰있으면 피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가겠습니까 당연히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 피가 더 많이 가겠죠 근데 영상에서는 반대로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오른쪽 혈관이 더 커져 있어 그럼 오른쪽 다리로 똑같이 똑같은 힘으로 쓰있으면 그죠 근데 약간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왼쪽 왼쪽 손목의 모래주머니를 오른쪽보다 더 무겁게 했다고 했죠, 그죠? 그 50g 차이지만, 50g 차이가 절대로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경험해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몇몇 분들은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차이를 잘못 느끼는데, 50g 차이가 분명히 가스 이동에 영향을 끼쳐요. 어. 근데, 그 하여튼,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모래주머니가 왜 중요한가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50g이라도 왼쪽에더 있으니까 똑같은 힘으로 써 있으면 그래도 오른쪽으로 가는 걸 조금이라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죠근데 아,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머리 쓰면 제외하고 똑같은 힘으로 써 있으면 어느 쪽으로 피가 많이 가느냐 오른쪽으로 많이 가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힘으로 쓰면 되느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됩니까 왼쪽 다리에 힘을 더 많이 줘야 되네요. 자, 이제 짝다리를 짚었습니다 짝다리를 왼쪽 다리에 짝다리를 짚었어요 자, 왼쪽 다리에 짝다리를 짚었습니다 그 왼쪽 다리에 힘이 훨씬 더 많이 갈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면 가스가 이제 오도, 오른쪽으로 이동을 안해 오른쪽으로 더 이상 이동을안 해요 그러니까 자서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자 피가 왼쪽 다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왼쪽 다리 쪽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자이 부분에서도 제가 설명드릴게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드려야 하냐면 자이 상태로 왼쪽으로 짝다리 짓고 예를 들어 서한 시간 정도 이렇게 써있으면 또 2차 자각 생상이 나타나요 몸살이 나타나요 몸살이 하여튼 제가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요 정말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설명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참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예요 쉽지가 않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죠? 자 왼쪽 다리에 짝다리를 짚을 때는 왼쪽 다리로 짝다리를 짚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죠? 이거는좀 어 기억을 해 두세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동영상만 딱, 요 동영상을 요, 요까지만 딱 듣고, 딱 덮어버렸다. 더 이상 안 들었다. 이러면 여러분 진짜 큰 판단 차고야. 제가 앞으로 설명드려야 될 게,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하면 여러분들 지금, 지금 갖고 있는 증상에서 완전히 치료되어 버리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혹은 지금 뭐 한, 어, 한70 정도의 어떤 나쁜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은, 40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20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잘 들어주셔야 되고, 제가 이 동영상이 몇 개까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 다리를 이용한 가스 통제법, 혹은 혈액순환 관리법이에요. 관리법인데, 여러분, 진짜 세밀하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뭐, 딴짓 하면서 듣고 계신 분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으세요. 집에 네. 다시 한번 듣고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다리를 짝다리 짚을 때, 짝다리를 짚 짚고 싶다 이럴 때는 무조건 왼쪽 다리를 짚어야 돼요. 근데 항상 왼쪽 다리를 짝다리 짚으면 이게, 아, 자, 그깐 차근차근 설명합시다. 그나너 나 저도 시간 제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짝다리 짚고한 시간 정도 있어버리면 왼쪽 다리로 피가 촥 흘러가면서 왼쪽 다리 혈관에 피가 가득 찰거 아니에요, 그죠자 여기서 잘잘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 잘 들어보셔야 되는 거는 여러분 우리 몸에 있는 혈관들은 대혈관과 모세혈관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대혈관과 모세혈관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모르면 안 돼요. 대혈관과 모세혈관은 구분되어 있는데 대혈관은 이제 대동맥, 대정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길이가 20에서 30미터밖에 안 돼. 한 바퀴 도는데 뭐 17초, 18초밖에 안 걸려요. 우리 몸을 한 바퀴 쑥 돌아오는데 문제는 모세혈관이요 모세혈관. 모세혈관 길이가 약 13만에서 14만 킬로미터, 킬로미터.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그만강까지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13만 킬로미터 우리나라가 저 북한에서 저 남쪽 해안까지가 1000킬로미터라고요 근데 13만 킬로미터라는 건 13번을 13번이 아니라 130번인가요? 그걸 왔다 갔다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에 있는 모세혈관 길이가 얼마냐 제가 보기는 에 최소한 15,000km 정도 돼요. 15,000km. 자 왼쪽 다리 그 대혈관을 통해서 대동맥과 대정맥을 가득 채운 피가 한 시간 정도 자한 자, 시간이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한 시간 정도 계속 그쪽으로 피가 공급됐다. 왼쪽 왼쪽 다리에짝 다리를 짚고 계속 공급됐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물론 대혈관 을 통한 피는 어떻게든 하면 끼어 끼게 올라올 거예요. 왜 심장에서 계속 피를 밀어내고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면 사람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올라오긴 올라와요. 근데 속도는 좀 느리겠죠. 그냥 그렇죠? 느려는데 문제는 이게 압력이 가정되면 대혈관에 있던 피가 모세혈관으로 삐집고 들어가는 거야. 막 삐집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모세혈관, 팔뚝이나 이런데 모세혈관이 툭툭툭 커지는거본적 있는 분 있을 거예요. 그죠? 운동을 많이 하면 그쪽 대혈관이 커지다가 압력이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으로 피가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유입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혈관을 통하는 피는 약 20초에서 30초면 우리 몸을 한 바퀴 돌지만 모세혈관에 한번 들어갔던 피는 언제 빠져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의사분들도 모르는 거예요. 움직이는 움직여. 뭐, 10분에, 뭐, 한, 응? 10분에 한, 뭐, 한, 한 10미터 정도 움직인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 기, 다리에 있는 모세 혈관의 길이가 요 제가 그냥 농담사, 아 뭐, 저도 정확수치는 몰라. 한 1만, 1 5 0 킬로미터라고 했대 1만 5 0 킬로미터. 자, 10분에, 자, 10분에 한 10미터를 이동했다. 그러 그게, 어느 세월에 빠져나와서 다시, 대혈관으로 와서 다시 폐로 들어갔다가 심장으로 통해서 뭐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의 몸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운동을 막 이렇게 무게 있는 엽기나 이런 걸 들면 이 근육이 탁 눈치잖아요 다음이 온다 이런 부분에 담이 왜 오느냐 하면 그쪽 모세 그쪽을 계속 사용하면 그쪽으로 피가 몰리면서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 그러잖아요 피가 그쪽을 지탱하기 위해서 막 몰리다가 모세혈관으로 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빠져 들어가서 모세혈관 압력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빠져나가야 되는데 한계치가 넘어가면 못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면 이제 어우 어깨 죽지또 여기 뭐목뒷덜미 혹은 또 다리 운동 자전거 잘못 타고 나면면 허벅지 종아리 땡땡하잖아요. 땡땡하잖아요. 이게 모세혈관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팽창이. 근육과 함께 근육도 모세혈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되기어요한 시간을 왼쪽으로 짝다리를 짚고 있게 되면 몸살 현상에 직면할 수가 있다. 제가 미리 2차 자산 증상 예방법에 대해서 동시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결론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개라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한 개라도 정확하게. 아 일단 동영상 끊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